이제 정문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네, 이제 뭐 다이아몬드 쇼 구경하실 만수 있으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자! 이쪽에 아전 지금 잘 보이려고 어... 넓게 보이려고 지금 이쪽 건너편에 있는데 이쪽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갤럭시 로비가 보입니다 갤럭시 호텔 로비 저 로비도 정말 크고 이쁘죠?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려가죠? 다이몬드쇼 보러 가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되세요 엄청 많죠? 다 중국인이에요 걸어가시면 이것저것 많이 팔고요 주대복 주대복은 중국 사람들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금괴 자 이제 이렇게 오시면 여기 여기 올라가시는 건데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지층부터 어, 2층 그리고 22층에서 23층까지 가는 곳이에요 다른 층인데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못 올라가시겠죠? 자 그러면 옆으로 가시면 <목소리> 여긴 이제 지층부터 20층 올라가시면 되세요. 아 그리고 여기서 G 층이 1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G 층 1층, 2층 이렇게 있으니까 그 구분 잘하셔야 돼요. 웬만한 호텔은 다 G 층이 로비고 그 다음 에 1층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는 갤럭시 호텔 조식 먹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점심 시간이라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我可以进去看一下吗진在都是吃午餐的시间 <목소리> <목소리> 산다这些都没有吗자 이제 정문에서 들어오시면 이제 오프라 호텔. 다니안트리호텔 다시는 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사람이 진짜 너무 많네 요 중국사람들 어, 아줌마들 봐. 요 아줌마부대 빨간색을 정말 좋아해요 중국사람들이 자 이제 다이아몬드 여길 지나서 아 그리고 여기 다이아몬드쇼가 시간을 말씀드리면 7시까지는 20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2시, 2시 20분, 2시 40분, 3시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7시부터는 30분 간격으로 7시, 7시 반, 8시, 8시 반.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쇼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짐을 보관하고 싶다. 그럼 무료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냐. 그 정문을 들어오셔서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사람 보이고 화장실 보이죠? 네, 화장실도 여기 있고 짐 보관도 여기 있습니다. 호텔에 묵지 않아도 여기는 진보관이 무료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팁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카지노, 네, 여기 카지노가 있고요. 카지노도 꽤 큽니다, 여기도. 꽤 크고 이렇게 가시면 이제 호텔, 오프라 호텔, 그리고 반연트리 호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프라 호텔 호텔 오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체크인을 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왼쪽, 왼쪽 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일본, 일본 식당 막 스시하고 그런걸 팔거든요? 먹어보진 않았는데 비싸겠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여기도 일식 여기 진짜 마카오도 일본과 관련된게 정말 많아요 일식 뭐 일본제품 뭐 정말 많습니다 차도 죄다 일본차예요 진짜 우리나라차는 정말 하루에 몇대 못봐요 거의 일본차 자 여기 보시면 오크라 보이시죠 여기로 여기에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아까 그쪽 안에서 들어오셔서 로비에 체크인하시고 앞으로 쭉 오시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네, 이쪽을 들어가시면 어 여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가 오크라 로비입니다. 일본 호텔답게 다... 예, 기모노 입고 있네요. 직원들이. 자 여기는 오크라 식당 6층으로 올라오시면 조식인데 좀 다른데 보다는 좀 허술하네요 자 여기는 바니안 트리호텔 듣기로는 뭐 여기가 제일 좋다고 하네요 여기 다섯 군데 중에서는 네, 오크라 호텔 바로 옆에 저쪽 그래요즘 리 바라베 카지노. 어 고급스러운데요 뭔가. 여기 뭔가 벽이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아닌가? 근 네, 이렇게 도시면 프런트가 보입니다. 기가 참 좋은데요. 네 여기는 반얀트리 조식 먹는 건데요. 여기는 바로 이제 로비층에 있습니다. 여기 진 카니시 아마. 여기 종류가 여기 종 여기 는 호텔의 조식이 몇 가지가 있는지 제가 모든 호텔을 다알 수가 없어서 물어봤는데요. 100몇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식을 갖다가 먹겠죠? 네, 이제 제가 어, 리츠칼튼 호텔하고 JW 메리어트 호텔을 가러 갑니다. 자, 방금 계속 걸어 오셨잖아요. 쭉온 다음에 여기 미우미우가 보이면 여기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시면 저 위쪽에 보이시면 차베이가 보입니다. 차베이. 네, 저 차베이는 이제 베이커리로 어, 정말 유명하고요. 어, 분위기도 정말 좋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쪽 가시면 프라다가 보이시고. 아 그리고 방금 저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셔서 브로드웨이 쪽으로도 건너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디올이 보이시죠? 디올이 나오고 루이비통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가 바로 셔틀버스 타는 곳입니다 셔틀버스 여기가 오팔로비잖아요오팔로비 기억하세요 오팔로비 지금 우리 위치는 여기 보시면 이 자에 저리 네, 지도는 제가 좀 이따 첨부하겠습니다. 자, 저기 사람 내려서 오는 거 보이시죠? 타고 내리시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서 버스 타고 내리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바로 카지노가 있고요. 저 셔틀버스 내리셔서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어, 이제 갤럭시 호텔 그리고 오크라반얀트립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 가시면 루비똥 쪽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JW 메리어트 리츠 칼튼 호텔이 나옵니다. 호텔이 너무 커가지고 만약에 처음 오시거나 잘길잘길 찾기가 잘길 있으신 분은 좀 약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왠지 제가 곧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여긴 또 이제 올라가는 것도있고요자 자, 이렇게 지금 지나쳤죠 그냥? 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여기에 뭐가 있을지 몰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적혀있잖아요 여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인는지 아세요? 리츠 카이튼 호텔 더 리츠칼튼,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저를 포함해서 자 보시면 여기 뭐더 리츠칼튼 카페가 있어요 커피, 커피숍이 있는데 이쪽 옆으로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여기 티파니코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이제 체크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51로 <목소리도> 네 이쪽은 리츠칼트는 51층이 로비입니다 네 1층 가시면 찾을 수가 없으세요 자 여기가 로비 아, 뭐야 이게 신기하네 어머 창고마? 엄마 나응스저 엄마 샌샹 샌샹 샌샹 샌어 여기는 5 3 층에서 5 1 층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조식 식당을 갈수 있습니다. 카드는 무조건 찍어야 되고요. 기 아침, 런치. 여 아침, 런치 런치 타임. 자산도 넣어 오든 메뉴 아, 하료 부페 하요자상 메뉴. 네,요. 모두 같이의,就是자체포함. 아好 지금은 중식 시간인데 어, 조식도 여기서 먹으시면 됩니다. 오, 먹고 싶다 이거. 아, 여기는 어, 조식 먹을 때 방금 그 종류가 적긴 했는데 어, 메뉴에 있는 거를 다시 추가해서 더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다 무료라고 합니다 여기 고디바도 있고요 맛있겠다 아. 진짜 이런 가방 언제 사보나 저런 식에 언제 사보나 자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또 JW 메리어트가 나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태그 호이어가 보시죠 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어딜 가느냐 이쪽 JW 메리어트 아,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무슨 그림? 이 피카소 그렸나? 여기도 고급진데요? 오, 프런트가좀 이뻐요. 오, 느낌 있다, 여기. 노래도 야식구리하고. 네, 이곳은 JW 메리어트 2층에 올라오시면 로비층에서 바로 위로 올라오시면 있는 조식식당입니다. 어, 참 고급스러운데요? 음식이 막 이런데 들어가 있고 같이어있고 어, 네, 이렇게 어쨌든 이곳은 조식 분위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